미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는 90W-97W2개 열대요란에 대한 추적 감시와 TD-21W 열대저기압에 대한 추적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. 이 TD-21W 열대저기압에 대해서는 한국기상청에서는 베트남 단항을 강타하는 19호 태풍 선가로 예측을 하였습니다. 미국기상청 GFS의 예측을 살펴보면은 19호 태풍 선과와 20호 태풍 내사의 발생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이 19호 태풍 선과는 베트남 다낭, 중국 저장성, 절강성, 하이난더 그리고 대만 필리핀의 루선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고 20호 태풍 내사는 북서태평양에서 발생을 해서 이 북진하여 일본을 강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문제는 한반도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에서는 20호 태풍 4사세 발생은 예측하지 을 않고 19호 태풍 선가의 발생만을 예측하고 있습니다.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, 베트남, 대만, 필리핀에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일본 기상청의 예측을 보면 14일에 이 오전 5시에 열대 저기압이 발표를 하였습니다. 998 헥토파스칼 중심기압중심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18m 35노트에 세력을 예, 보고 있고요. 또한 역시 북서태평양에서 24일 오전 10시 30분에 발표를 했습니다. 이 열대 저기압이 발생을 해서 1000 헥토파스칼, 1 0 0 헥토파스칼, 그 다음에 초속 15m 30노트 이 최대 순간 풍속 역시 강한 세력으로 지금 이 베트남 다낭을 강타하는 A와 북서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B로 구분하여 일본 기상청에서는 열대 저기압의 발생을 발표하였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